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4회 화요일 방송 어, 규칙수 또몇중 하나 회기분석입니다 어, 지난 회차에는 회기분석 자료에서 보너스 볼3 0 하나가 나왔죠 음, 지금 실당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어, 우선 어, 오늘 방송하기 전에 어, 그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먼저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멤버십 어, 회원님 어, 토마토님께서 어, 이러한 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어, 여기 3등 2개의 4등 9개, 5등 20개가 나왔다라고 알려오셨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어, 아주 어, 상당히 기쁜 소식이죠. 자, 이한 장을 또 이렇게 인증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어, 이렇게 맨 아래 줄에서 6, 22, 어, 23, 24. 어, 38, 이렇게, 어, 5개가 당첨이 돼서 어, 3등이 됐습니다. 지금 아쉽죠? 여기, 어, 이렇게 토마토님께서 여기 써놓으신 걸 보면, 보너스 볼 10번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 지난해 차에는 헌터 그 자료에서 보너스 볼이 오류가 났어요. 어, 보너스 볼 대상이 10번, 12번 둘 중에 하나라고 자료상 나왔는데, 그걸 멤버십 방에다가 이제 알려드렸더니 우리 토마토님께서 10번을 가져 가셔가지고는 저지난 해차에는 12번 정확하게 적중을 했는데 지난해 차는 오류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헌터가 멤버십 방에서 6, 14, 24, 6, 14, 24 중에서 24번을 고정수로 권장을 해드렸고요. 6, 14번도 어,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조, 좋은 수라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어, 우리 토마토님께서는 6하고 24두 개를 가져가셨네요. 두개 이렇게 다 가져가셨어요. 6, 14, 20, 대상수는 6, 14, 24였는데, 헌터가 적극적으로 고정수를 권장한 건 24고, 6, 14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 토마토님께서는 6, 24 이렇게 여기는 요주에는 이렇게 쓰셨고 이렇게 14도 여기다 이렇게 쓰셨죠 어, 그래서 64, 24 여기는 64, 24를 다 쓰셨네요 어, 64, 24가 헌터 자료상 아주 깨끗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정수를 헌터가 24를 권장해 드렸습니다 어, 토마토님은 이렇게 64, 24세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 한꺼번에 다 써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두개 쓰시기도 하고 한 개만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음, 상당히 잘 하셨네요. 자, 여기, 여기서는 3등이 나왔고, 두 번째 줄에서는, 여기서는 6, 22, 23, 24 이렇게 해서 어, 4등이 나왔고요. 맨 위에 줄에서는 6, 22, 24에서 5등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데, 좀 아쉬운 거은 어, 헌터가 보너스볼까지 적중시켜드렸더라면 2등이 될뻔 했었죠. 어,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 보너스불로 헌터가 권장해드리는 것이, 어, 멤버십방에서 권장하는 거가 실제로 보너스불로 나오기도 한가 하면, 실당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멸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난 2차에는 전멸을 했어요. 어, 그까지 적중했으면 아직 2등까지 하시는 건데, 좀아쉽기는 하네요. 하여튼 멤버십방에서는 헌터가 고정수를 한개 이상씩, 어, 매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복귀 방송을 지난 2차, 어, 화요일 방송 복귀를 먼저 하고, 어, 이번 2차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규칙수 첫 번째는 오였는데요. 어, 제외됐죠. 어, 규칙수가 지난해 차에 어, 그다 전멸했어요. 그래서 어, 헌터가 전멸할시기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실제로 전멸을 했네요. 어, 강해지거나 아, 강한 상태를 더 유지하거나 어, 전멸할 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전멸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멸을 했습니다. 어, 전멸 그래서 지난 2차에는 어, 규칙수를 총 14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11수가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헌터가 권장해드리기는 0에서 3을 권장해드렸죠. 어, 저 지난 2차에 2.5개가 나와서 이제 그 규칙수가 상당히 이제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약, 약해져서 이제 전멸로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0에서 3을 위해서 권장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그, 뇌수 중 1에서 2수, 회귀분석 자료였죠? 어, 여기서는, 아, 쉽게도 어, 3이 보너스 볼로 나왔습니다. 보너스 볼이 됐어요.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거였는데요. 어, 지난해 차에는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헌터가 지금 이제, 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시나 보다 싶어서, 어, 이 자료를 이제 그만 올릴까, 이건 안 올릴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더 확인해보고, 어, 참여 인원이 적으면, 어, 이거는, 아, 이제 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1 차에는 22, 어, 24, 또, 보너스 볼 30, 이렇게 세개 2.5개가 나왔죠? 어, 3개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 이내로 출연을 해요. 가끔 네개 출하는 경우가 1년에 한번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2차 고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64회입니다. 우선, 규칙수 먼저요. 어, 규칙수 첫 번째입니다. 이제, 다들 지켜보셔서 아시죠? 이거는 제수라는 뜻이 아니고, 음, 일단, 약수에 가까운 수들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 이렇습니다 여기 대상수는 4번인데요 여기는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우연속으로 왔어요 우연숙수가 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어, 이제 출하시기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하셔야 돼요 우연숙수 자, 여기도 4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우측으로 4연속으로 왔어요 계단 타기를 하면서 여기는 좌측으로 계단 타기라면서 5연속, 여기는 우측으로 4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규칙수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퐁당퐁당 5연속으로 왔어요. 40입니다. 이것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습니다. 수직으로 4연속으로 왔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5연속인데 중복이 되고 있죠? 오연속수가 이제 출할 시기가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39인데요 여기는 퐁당퐁당 오연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연속수는 이번이 차에 3개가 있어요 자 다음은 규칙수 네번째입니다 여기는 24인데요 수직으로 4연속으로 나왔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모사이트 어, 제외 공식인데요. 어, 이게 공식에 의해서 제일 수라는 수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 이 줄이 지금 4연속출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24가 이번에 또출하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24는 어, 이렇게 규칙수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규칙수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수직으로 어, 4연속 올라갔죠. 26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 여기는 이렇게, 어, 여기는 당퐁퐁, 당퐁퐁, 한번 추하면 두번 죽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멤버십 방에서 일요일날 올려드린 자료에는 이거 하나가 빠졌죠. 그래서 여기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26이 두 개가 충목됐어요규칙수요 자, 다음은 어 여기는 26은 이쪽으로도 이렇게 4연속, 3연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원 어, 수절이 출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수가 출하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헌터는 이런 거 상당히 주의를 합니다. 자, 다음은, 어, 규칙수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대상수는 20입니다. 자, 다음은, 어, 규칙수 일곱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42입니다 자, 다음은 규칙수 여덟번째입니다 여덟번째는 어, 이렇게 여기는 어, 이렇게 어,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대상수는 13입니다 자, 다음은 규칙수 아홉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수직으로 어, 4연속 올라갔죠. 이렇게 27입니다. 대단수는 다음은 규칙수 열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어, 이건 어, 회귀 분석자료인데요. 어, 헌터가 회귀 분석자료는 잘 사용을 안하는데 여기는 장기 연속이라서,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 6회기입니다. 6회기로 보시면, 여기는, 어,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연속 중입니다. 어, 23입니다. 어, 23을, 어, 그 고정수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지금 보이던데, 음, 이걸로 봐서는 6연속이니까, 어 상당히 약할 것 같은데 모르죠 이런 수들이 또 출하기도 하잖아요 8연속까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어, 이거만 가지고서 23이 무조건 제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어, 6회기에서 어, 6연속 23이 출하면 7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칙수가 이번의 차이는 어, 총 10개입니다 개. 10개. 16개. 어, 규칙수가 적게 나올 때는 8개까지도 나오죠 어, 그런데 그럴 때또 3개가 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 규칙수는, 어, 규칙수는 적다고 해서 적, 적게 출하고 많다고 해서 많이 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요 필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헌터가 이번 에차이는 0에서 2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회차에 전멸을 했는데, 어, 전에 요 복귀 자료도 보여드렸었죠. 어, 2연멸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번 2차에 또 전멸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0에서 2로 권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회기분석 자료입니다. 어, 지난 2차에 회기분석 자료가 저조하면 안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다른 걸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 안 올리지 못하도록 하나가 출했는데, 또 그게 보너스 볼이죠. 어, 그래 지난 2차에는 어, 보너스볼 30이 나왔습니다. 어 여하튼 보너스볼이든 뭐든 하여튼 나오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번 의 차에 한번 더 올리면서 또 상태를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번 의 차에는 어, 12, 19, 29, 44입니다. 대상수가 12, 19, 29, 44예요. 자 그래서 외거 어, 내수에서 안 보이면 음, 9, 35, 41도 살펴보세요. 9, 35, 40, 만약에 여기 안 보이면 두 군데서 다 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그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건데요. 어, 지난 2차에는 어, 보너스볼 포함해서 3개가 나왔죠. 어, 이번 2차에는 대상수가 이렇습니다. 9, 11, 13, 24, 25, 28, 30, 33입니다. 둘, 넷, 네, 여섯, 여덟 수네요. 어, 이거는 일반적으로 1에서 3개, 1에서 3개, 1개에서 3개에 어, 출하는데요.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각자 가지신 제수 또는 출 가능수가 있으면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어, 지난 2차에는 어, 한 명도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헌터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요. 어, 이번 2차에도 또 그러면 이제 다음 2차부터는,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건 이제 안 올리겠습니다. 이건 안 올리고, 어,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안 올리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로, 어, 오늘 방송 마치고요. 목요일날은, 어, 지난 해에도 목요일날, 그, 어, 뭡니까. 알바 기수들이 상당히 어, 잘 출해줬죠. 어, 용지 분석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방법입니다 어, 멤버십방에서는 헌터가 그 고정수를 매주 어, 한개 이상씩 보여 드리고 있어요 <목소리>